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 편에 이어서 우유 두번째 편입니다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죠 우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미치는가를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 두번째는 유당불내증 세번째는 우유와 뼈와의 관계 네번째는 우유와 암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유는 고지방식품이죠 이 지방 중에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이라는 것은 불포화지방과 달라서 지방이 연결되어 있는 원자가 CHO 탄소수소산소인데 이것이 가지가 꽉차 있는 것이 포화지방이고 가지가 덜차 있는 것이 불포화지방인데 이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을 꾸준히 많이 먹게 되면 LDL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LDL 콜레스테롤 운반체가 많아집니다. 혈액에서 LDL이 많다는 것은 안에서 조직으로 운반하는 운반체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혈관에 침착을 일으키게 되고 이 LDL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XLDL로 바뀌면서 폼셀로 바뀌어서 결국 죽상동맥경화증, 혈관이 좁아지는 영향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우유를 계속 오랫동안 장기가 많이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될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당불내증이죠. 유당이라고 하면 락토스, 젖당이라고 하는데 이 젖당이 불내증, 우리 몸에서 분해를 못해서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아기가 소장에서 락테이스라는 효소가 많이 있어서 이 락테이스가 락토스, 이 젖당 유당을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엄마 젖을 많이 먹게 되면 그동안 락테이스가 많기 때문에 분해를 하게 되는데 엄마 젖을 우리가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락테이스가 순식간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우유를 먹는다든지 분유를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락테이스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이 락토스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이 많을까요 처음부터 엄마젖을안 먹고 분유로 먹었다든지 아니면 엄마젖을 먹는데 엄마젖이잘 나오진 않아서 조금밖에 못 먹여줬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아기의 건강보다 가슴을 생각한다고 분유라든지 우유라든지 다른 거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결국 아기는 어 엄마젖을 오랫동안 못 먹다 보니 몸에 있는 소장의 락테이스가 결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유에 있는 락토스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국민들이 점점 더 유당불내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유당불내증은 어릴 때엄마젖을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생긴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뼈와의 관계인데요. 우유가 뼈에 좋다는 논문이나 뼈에 좋다는 얘기들도 많고 반대로 우유가 뼈에 나쁘다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유가 뼈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칼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칼슘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 칼슘이 많이 섭취되면 뼈에 튼튼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것이 우유 제품을 광고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칼슘이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유 있는 칼슘은 비타민 d 가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흡수된 칼슘을 뼈로 가게 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K를 섭취를 잘 하지 않으면 연부 조직으로 뼈가 가게 되죠 결국 비타민 D를 많이 받기 위해서 햇빛을 많이 보고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결국 햇빛에서 식물식을 하면서 칼슘을 섭취를 하면 이 칼슘이 뼈로 가는데 햇빛은 보지 않고 고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우유에 있는 칼슘이 섭취될 수 있기를 바라면 칼슘이 섭취가 생각보다 덜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칼슘이 우유의 성분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가 않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단백질을 한번 볼까요 이 단백질은 카세인 프로테인과 웨이 프로틴이 있습니다 근데이 카세인 프로틴은 80% 웨이 프로틴은 약 20%를 이루게 되는데 이 카세인 프로틴이 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카세인 프로틴이 들어가야지 칼슘 인삼염, 칼슘 포스페이트의 형태를 만들게 돼서 칼슘을 흡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카세인 프로틴 자체가 칼슘을 좀더 많이 가져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세인 프로틴은 산성도가 4.6 그리고 웨이 프로틴은 3.5 정도로 매우 강 산성이죠 우유의 전체 산성도는 6.7 정도 전후로 해서 약 산성 정도 되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프로틴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강산성을 흡수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부갑상선을 자극을 해서 이부갑상선 호르몬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혈액에 칼슘을 탄산칼슘 형태로 중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공탄수화물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뼈에 있는 미네랄을 빼가기만 하고 흡수되는 양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유가 골감소증을 만들을, 만들 수도 있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에게서는 얘기가 다르죠 어린아이에게서는 우유가 약한 뼈를 가진 어린이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하는 게 맞지만 림프 오염이 있는 이런 어른들에게서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들어갈 영양분보다 나갈 미네랄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유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만나느냐 기아상태에 있는 사람, 어린이, 그리고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우유가 만나면 뼈를 튼튼하게 할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나 건강이 좋은 사람, 오히려 림프 오염이 있는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는 우유가 건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을 빼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암입니다. 우유와 암을 직접적 연관은 짓기가 힘들 왜냐하면 장기간에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원인들을 다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논문에서 낙농 제품인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던 여성이나 남성에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많이 걸린다는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우유 제품을 먹었을 때 여성에게는 유방암, 남성에게는 전립선암이 좀더더 더 많이 발생되게 될까요? 이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따로 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만 기본적으로는 림프OM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림프가 화학첨가제든식품첨가제든 첨가제든 많은 음식에 있는 첨가물을 많이 먹게 돼서 림프에 찌꺼기가 생기고 림프 찌꺼기가 잠을 잘 못자게 되면 림프 누수가 생기고 그 림프 누수 생긴 부위에 조직의 괴사가 생기고 결국 그 조직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새로운 암세포가 찾아와서 건강한 조직을 대체한다. 악당 조직이 건강한 조직을 대체한다는 것이 암이 생기는 기본 논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의 기능을 잘안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암이 그 조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찾아수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방암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유방암이란 것은 유방이라는 기능을 잘 쓰질 않아서 결국 악당 조직이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방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유방이란 것은 태어날 아기를 성장시키는 젖을 만들어주는 조직이죠 태어날 어린이를 성장시키는 먹이통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임신을 하지 않고 몸매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유즙 분비를 해야 할 유방을 대신해서 고영양의 동물의 젖을 단기간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결국 가슴의 기능을 점점 안 쓰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림프의 찌꺼기가 림프의 오염을 일으키는 가공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고 림프에 누수를 만드는 잠을 잘못 자고 그러면서 림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유방암이 찾아올 수 있는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유가 직접 유방암을 일으키는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물의 젖이 사람의 젖을 대체를 하니 우리 몸에 있는 시상하부에서는 젖당, 락토스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당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프로락틴을 억제하게 됩니다. 원래 프로락틴이 유즙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인데 동물의 젖을 우리 몸에서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동물에서 나온 락토스가 우리 피 속에 많아지다 보니 뇌하수체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프로락틴을 줄이는 기전은 시상하부의 도파민이 프로락틴을 억제해서 줄이게 됩니다. 애기들이 젖을 빨면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데 애기 있는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프로락틴이 줄어들게 되어서 애기는 젖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도파민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도파민을 많이 올리는 우유제품이라든지 치즈를 많이 먹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락틴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에 있는 유즙분비를 떨어뜨리게 되고 여성의 유방에 유즙분비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니까 유방의 건강에 아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하수지에 있는 프로락틴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의 성장을 돕게 되는데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남성의 시상하부에서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프로락틴을 억제하게 되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의 성장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프로락틴이 여성에게서는 유방의 성장을 돕고 남성에게서는 전립선의 성장을 돕게 되는데 이런 도파민이 장기간 우유 섭취가 많이 올리게 되니 여성에게서는 유방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남성에게서는 전립선의 기능을 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긴 장시간을 봤을 때 이런 암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유가 직접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는할수 없지만 우유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유방의 역할을 점점 줄이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즐겨찼던 탄수화물이라든지 잠을 자지 않고 늦게 자는 이런 수면 불규칙 등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유는 상당히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유가 또 나쁘다고도 알려져 있죠 근데 우유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의 실체가 없고 우유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유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유라는 것은 이 동물의 젖이고 사람의 젖이 아닌 소의 젖인데이 고농도의 영양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혈관에 지방을 끼이게 한다든지 유당불내증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 뼈에서 칼슘을 빼내간다든지 아니면 암을 유발하는데 작은 씨앗이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기나 아니면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이라면 우유가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우유가 사실 더 영양을 줄 것은 없겠죠 그렇다면 영양을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를 나빠지게 한다든지 뼈를 나빠지게 한다든지 우리의 생식기를 나빠지게 하는 지나치고 과한 우유의 섭취가 우리 몸을 나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릴 때 우유 대신 엄마의 젖으로 애기를 튼튼하게 할수 있는 이런 용도로만 쓰는 것이어야 되는 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과한 영양을 섭취하려다 보니 결국 동물의 대량 생산을 만들고 그것이 대량 젖을 만들고 너무 고농도의 영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게 지는 일들을 만들게 되고 또 환경도 나빠지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우유가 좋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오랫동안 먹이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이 전체 에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